집 안에서 분위기를 낼수 있는 것 바로 양초의 일종인 양키 캔들인데요. 일반적인 날씨일 때도 양초를 켜서 집 안에 있는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향초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초의 주성분은 파라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소 과정을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화학식으로만 보면 전공자가 아닌 이상 모르니 그냥 후딱 넘어가 보면 탄화수소고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열과 빛을 내는 반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를 켤 경우 오히려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초를 켜면 냄새는 제거됩니다. 습할 때 꿉꿉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빛을 내면서 타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냄새도 제거되기에 이런 것이 와전되어 생긴 현상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가 탈때 완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그그 그 흐름의 성분은 작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또한 다공성 물질이라서 공기 중으로 확산하며 냄새 입자를 흡착해 날아가고 산소와 함께 연소되기 때문에 냄새가 제거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좋지 않을 수 있고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대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양초를 피운 다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